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삶을 좀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을 두 번이나 가졌던 사람이야.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지.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들었을 거예요?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. 사람의 말에 상처. 그것도 가정적으로 또 힘들었던 사람인데.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금호동에 살고 있는 약수한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사주 하나 가져왔어요. 좀보유와 틀리다. 전투적이다. 엄청 까탈 러워 이 초년에는 털털함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, 근데 중년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삶의 무게가 이제 좀 강하다 보니까, 또사람한테 적절하게 상처도 좀 있고, 아마 내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삶을 좀 내려놓을까 하는 마음을 두 번이나 가졌던 사람이야. 그만큼 힘들었다 이거지. 어떤 것 때문에 좀 힘들었을까요, 이거? 이 사람이? 사람 때문에. 사람의 말의 상처. 그것도 가정적으로 또 힘들었던 사람인데 남편의 자리는 좀 어때요? 이건? 이 사람은 성에 안차 남자의 성에 안 차는 사람이야 그것도 이 사람이 보기와 틀리게 남자를 무시하는 게 있잖아 성격도 강하고 그러기 때문에 남자를 놓고 보면 기준치가 없어 활동면은 좀 어때? 외부적인 활동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대대적인 활동은 없다. 이제 보면 되고 앞으로도 대대적인 활동보다는 누구를 가리킨다든지 누구를 뭐 키운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있어. 활동 좀 없어진 게 본인이 좀안 하는 거예요? 어 자기가 안한 거지. 해이가 오니까. 삶에 해이가 와버렸으니까. 30대 중반, 후반, 40대 초반이라 그래야 되겠지. 그치? 그때 모든 걸 내려놔버렸거든. 없어졌다. 뭔가 잃고 났던 것이 30대 후반으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자꾸 뭔가 손실이 오는 거야. 자기가 열심히 살았던 보람이 없어져 버렸는 거지. 그렇지? 사람이라는 게 가지고 있던 게 잃어버리면 해이감이 오잖아. 그치? 그때 그한번 슬럼프가 한번 왔었는 거고 가정사회에서도 한 40대 중반 후반? 뭐요때쯤 돼가지고도 가정사회에도 뭔가 금이 왔었잖아. 그게이 그러니까 사람이 또 거기에 또 삶의 무게가 또 내려앉은 거고. 그래서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많았던 거지. 그거 그게 사람을 못 믿어, 이 사람은. 사람에 대한 거에 마음의 문이 닫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바라보고 사람을 만났을 때이 사람이 뒷걸음질을 해 경계심이 너무 많다는 거지. 마음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거든. 정도 많은 사람이고 정도 그리운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서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아버렸으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한 장처가 너무 커버렸는 거지. 이제 사람에 대한 게 무서운 거지. 지금은 그래도 조금 회복이 돼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여운은 남아있는거지 이분 방송인 이경실씨요 개그우먼 출신에 한번 이혼을 했었어요 사람 상처를 그때 받았나봐요 음. 선생님 말씀대로 이 사람이 상처가 너무 깊어 사람에 대한 두려움증이 생겨버렸거든 이 사람이 사람을 가까이 갈 수가 없는거지 그럼 마음의 병은 치료가 되나요? 이거는 자기가 오픈을 해야지 옆에 사람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치료는 본인이 해야 되고 지금 이 정도의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누가 위로를 해주는 그조차도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 이 사람 마음을 놓고 보면 정말로 아픈 환자와 같아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 사람이거든 그렇게 이 사람은 너무 너무 쓸쓸하고 너무 외로워 아이마음 얘기할게 또 눈물 날라 근데 주변 사람들이 좀 따뜻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네요. 이 사람은 어떤 위로가 지금은 안 먹혀. 왜냐 위로받는 그 조차도 자존심에 기스가 나는 거니까. 지금 남자하고 살고 있잖아. 그치? 남자가 있는 걸로 보이거든. 근데 그 사람인테도 위로를 지금 다못 받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. 이게 한 가지의 상처가 있었으면 치료가 될 수가 있는데 연꺼풀 연꺼풀 연꺼풀 연꺼풀 상처가 입어져 있는 거잖아. 끝이 없는 상처였다 이제 하는 거지. 여자로서는 좀 가엾지 열심히 산재밖에 없는데 안타깝지